산아가는 우리 생활 성도 여러분 어제 메시지를 받고 많이 놀라셨지요. 저도 어제 충격을 받고 너무 당황했지만 성도님들과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직 그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으니까 너무 요동하지 마시고 우리 다 평정심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를 지날 때 쓴물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럴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2부 그 예배 참석자들께서는 이 자가 격리 조치가 26일까지 내려져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너무 불편하시겠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수 있는데 만일 경우를 대비해서 스스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철저히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방역당국과 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그때 잘지침에잘 이렇게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참 염려가 되고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되겠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이 난관을 우리가 함께 잘 견디며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생명의 주관자이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함 받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지어 목숨을 다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좀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 혼자 이렇게 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찬송과 그 장노림 기도 그래서 찬송가와 사도신경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찬송을 잘 펴놓으시고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심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주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싹의 속에 품어달라 그리고 교회가 피난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둘수 있도록 또 이때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고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 뜨겁게 중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집사님의 치유가 있도록감급케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옵소서 이 난간을 돌파해서 새날개가 더 굳건하고 군든해 서가는 구하는 고등차가 될수 있도록 우리 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폰을 보시고 눈을 떠서라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미 i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주님 교회 안에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특별연 약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 싹의 속에 주의 날개 아래 주님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때 교회가 비난받지 않도록 특별한 복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안전지대에 두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안전지대에 두시옵소서 이때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고 한데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충보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이 우리의 새날기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난관을 온전히 돌파할 수 있도록 큰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희들을 금지리라 내가 너희를 금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온전히 금져주실 줄 믿습니다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금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새날 성도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주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평안을 다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고 어두 예배 가운데 모든 처서 가운데 주님 강한 성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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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지금 우리 황금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말암마 영상으로 예배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불송정을 해결하고 기도하오니 코로나19의 재앙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의해 고통받는 환자분들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분들과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어르신에게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며 도움이시니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곁을 떠나시지도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진리 안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재의 상을 황잘 대체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히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과 재와 저주가 사라지게 하시고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예 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하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이신 교회에 성령이 이 끄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금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이 나타나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의 학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정적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날 성도들 사업장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직과 부지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다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학세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행패를 주님께서 아시고 이로의 손길이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정에서 경험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 말씀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두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잘 매칭이 될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므로 이렇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이런 일들이 있고 상황이 이렇게 꼬이고 혼란스러운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줄 소망했는데 실상 현실은 캄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의 배에서도 풍랑이 밀어닥쳤고 폭풍우가 일어났고 그들도 때론 굶주렸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확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런 이런 근처도 오지 않고 모든 일이 다잘 풀릴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일행에게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난처한 일을 당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월절이 가까운 때에 벳세다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불쑥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자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그렇게 불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즉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베세다 들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난처한가 하니까 후에 그 수를 세워봐서 알겠지만 이 장정만 5천명이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 어른 그리고 아이들 수까지 친다면 좋기 만 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먹일 것인가요?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지만 사실 물은 것이 아니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을 먹이라 그들을 먹이라 참 난처한 제자들입니다 눈치가 없어서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자기들은 가질 것도 없고 설령 돈이 있다 해도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순간 그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동무지 그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궁극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었죠 그런데 그 해결책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인지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힌 문제라면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니까? 근데 그 뒤에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친히 다섯 개의 보리떡을 손에 들고 축사하셨고 친히 떼어주셨고 친히 두 마리의 작은 고기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남은 조각을 버림없이 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하셨습니다 문제에 부딪힌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친히 행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또 친히 행동하셨다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들이 왜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왜 그런 난처한 그런 일들에 부딪힙니까?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어,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때로 당신의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미 자신의 해결책은 갖고 계시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시는 문제들, 우리를 시험하시는 문제들은 사실 우리를 절망시키고 주저앉게 하기 위해 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한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 않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시는 테스트이고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가를 보여주는 시험인 것이죠. 하지만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폐망케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는 유혹과 시험이지만 예수님이 내시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선의의 시험일 것이고 이 시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답이 될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신 문제는 아닐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능히 우리가 풀어나가야 합니다 또풀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베세다 광래의 그 문제가 제자들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이럴 때 더욱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비록 어떤 일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그 심정으로 가저 순종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문제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그 상황 속에서 계산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조언하죠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참견합니다 참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 보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조언하죠 아 주님 어려울걸요 200된 날이 있어도 힘들 겁니다 그의 계산은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만큼 합리적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필요를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두 열심히 살고자 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더 디딸려고 할때 난처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찌할 것인가요?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시험일 수 있다 진정 나의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한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강한 믿음인지 과연 나에게 예수님의 일을 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믿음이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만한 한 걸음 더 디딜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려는 예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해답이시죠 정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애끓런 기도 목숨을 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때 자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렵기도 하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주여호하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어서 싸우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은 답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산다고 모든 일이 순풍에 돋단듯이 만사행동으로 나아갈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그냥 물러설 것인가요? 우리 신앙의 묘미 중에서 이 묘미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볼 때는 다 틀렸어 쉽지 않을 것 같아 여겨지는 것들이 쉽게 풀려지는 초능력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신앙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틀렸다고 진단 내린 것을 눈물로 기도함으로 치유되는 경험 다 망했다고 하는데 간구와 부러지즘 속에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재기하는그 경험 이 짜릿하고 신나는 이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신앙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세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기의 시간표 설계도대로 자신의 삶이 그렇게 풀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계획표대로 내 설계도대로 되어가지 않고 때로는 우리들의 일들이 어른 문제에 봉착해서 뒤죽박죽 쩔쩔매는 경우도 있을 때 그때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절망적이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감 속에 휩싸여 정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역사에 주셔서 주님께 더욱 메어 달리는 그 은혜가 우리 생활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표는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 대신에 내 삶이 주님의 계획표로 옮겨져서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 계획대로 되어간다면 그게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짜릿한 은혜의 세계가 있겠습니까? 내 모든 계획과 의도와 능력은 물거품이 되어도 내 삶은 주님의 손에 들어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이루어지기를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능력의 삶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매어 달릴 때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합시다 태산 같은 문제가 쫙 갈라지고 굳게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넘실대며 내 모든 것을 삼켜라던 바다가 쫙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합시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어제 잠을 잘못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다 저는 새날교회 단임 목사로서 모든 일에 대한 책임감이 한없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오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 일은 우리를 골탕 먹으라고 우리를 수렁뚱이로 마냥 빠지라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님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세계 속에 살라고 그 놀란 희열과 기적적인 삶을 살라고 그러는 것이다 뜻밖의 실패를 맛보고 병이 들고 우한이 들고 삶의 현장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야 맞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질 때 더욱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결책이시고 주님이 해결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생각지 못한 여러 일들이 생깁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다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해결책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 우리 새날교회 안에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신앙의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코자 던지시는 이 시험 문제 우리 새날 모든 성도들은 낙지하면안 됩니다 굳세 믿음과 소망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주신 그 놀랍고 도 기이한 신앙의 세계 속에 한 걸음 더 그렇게 딛고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귀를 통해서 우리 새날 공동체 안에 가득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님의 큰 능력과 표신 팔을 의지합니다.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혀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먼저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시험코자 던지시는 시험 문제인 줄 믿고 우리가 낙제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굳센 믿음과 목숨을 건 기도로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책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태산같은 문제가 갈라지고 모든 것을 삼키려던 바다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합니다 차단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습니다 확진자가 성도들 안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싹의 속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시고 모든 교인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도들 가운데는 자가격리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잘 견디고 꼭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새날 가족 모두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어려운 일이 전화 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마다 주의 능력의 장중호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인터넷 계좌로 또 흥금도 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아시고 가정과 일터를 특별히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 3 0 7장을 부르겠습니다 s m e y one. 지적들 한번 손을 잡고 어,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위로하시고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어, 앞으로 진행되어 온 특별한 상황 있으면 메시지로 어, 여러분에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당국에서 연락이 오시거든 이렇게 성실하게 답해 주시고 이상 증세가 발견되면 교회나 보건소로 바로 이렇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낼 줄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때 우리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이 꼭될수 있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더 많이 이를때 격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평강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한 주간도 주예에서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한장더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Yours.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죄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낙심한자를 격려하시고 힘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